제 시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초대교회가 매우 어려운 환란 가운데 서로 하나됨을 나타내는 사건에 대해 볼 것인데 <웃음> 이것은 단순히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웃음> 교회라고 하는 그 사회가 어떻게 왜 존재해야 되고 <웃음> 또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상징성이 있어서요. 분명히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서 어,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의 당위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자기네들 살기도 퍽퍽한데 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헌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웃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신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번에 본바와 같이 감히 하나 될수 없는 형편 속에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이방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동질의 신학과 생명성을 확인하면서 통일성과 다양성, 보편성에 대한 확고한, 확고한 거룩한 믿음으로 어, 나아갔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신앙도 예루살렘 그 사도들의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한 거죠. 신학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높이 대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장애나 편견이 없이 본상의 사회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냥 그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 소속원으로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더그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그 그 일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고 원래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이 되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 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런 이들의 그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웃음> <웃음> 이와 같은 일은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획시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의 보편적인 일들의 그 시작이 성신님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모든 그 인간이 차별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차별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차별 없이 그,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의를 드러냈어야 했는데 저들이 오히려 그 이제 차별을 해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웃음> 이제 구약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는 저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종속돼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 이스라엘 밖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난한 여자 사건을 가지고 그,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그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높이 되시면서 다 성취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경계가 풀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하나가 된 거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로. 그러니까 큰큰뭐 뭐 본질의 그 모임이 있고 서로 하나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 이런 것에서 이제 개혁교회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지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치리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종속돼서, 어느, 노예에 종속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그, 형제연합에 그, 이제, 이유가 다 있긴 있는 거지만 종속된 건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구속사 안에서 서로 질서 있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기,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변질된 겁니다. 개혁 교회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이 개혁 교회에 속한 개인들도 개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개혁의 핵심이 돼야지 내가 누구한테 소속돼 가지고 누구 말을 듣고 뭐 움직이고 그게 아니에요. 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주께서 각각에게 예? 그다 은사를 주셔서 그이 교회 안에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그, 그 부분을 살펴봤지만 그게 이제 본상의 사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신을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회 그 사회는 모든 편견과 장애 그, 계층, 남녀노소, 뭐, 신분, 그고하를 막론하고, 뭐, 물질이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서 다 하나예요. 헬라이나 야마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예? 다 그리 도 안에서 하나다. 내가 거기서 뽐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더큰 일을 맡았으면 더 죄송하고, 더 미안함, 죄송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지배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교만 떨고 그거는 진짜 교회를 모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그렇게 하나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베풀 때. 조건적일 수가 없어요. 나 기호에 맞는 사람을 찾고 내내 내 적성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거죠. 지금 그런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에 대한 내용이죠. 그냥 뭐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런 형식 속에서 뭘 서로 동료하고 힘을 얻는 게아니요 그 그러면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저 사람이 배고파 죽고저 사람이 뭐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뭐 활동을 하고 말고 나하고 아무 상관. 따뜻하게 위에서 기도해 주고 어떻게든지 후, 후원을 하려고 하고 그 그리고 지지를 하고 그게 그게 하나됨의 실질이지요. 말로만 그냥 하나라고 하고 그리 또안에서 뭐, 좀 많은 거 가지고 잘난 척이나 하고. 책임질 일은 전혀 안 지구만. 그건 진짜 세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지금 너무 그런 식으로 그 교회들이 다 싸구려 복음으로 싸구려 세례를 마구 베풀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느 게 진짜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이. 보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냄새나는 사랑이 낄 수가 없어요. 정욕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낄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는. 당시 그 사회적인 여건이나 정치적인 여건, 그리고 종교적인 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불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나 또 유대교인들의 측면에서 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틈새에서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 어려운 가운데 이 그리토인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기근까지 내려졌잖아요. 예? 이게 자연, 자연적인 환경까지 안 좋아. 예? 인간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까지 안 좋아. 그런데도 자기, 내 코가 썩잔데, 뭐, 내입 풀칠하길 바쁜데, 뭐, 누구를 돌아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진짜, 이, 내 구속사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 알고, 자신을 들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정상한 가르침으로 인도를 받은 교회는, 결코 그 어려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바른 자태를 보입니다. <웃음>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인 하나됨을 누리는 일에 주력을 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속성인 뭐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신의, 성신의 하나,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신으로 하나 되고, 그리토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언약으로 하나 되고, 말이에요. 그 다, 그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여건을 다 주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 알아주지 않든.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면 당연히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면 당연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일을 이런 일에 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쫑그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그런데 가 있고 그런데 세상이 번한데 세상에 그냥 부호한데 가 있지 않고요. 세상에 솔깃하는 소리에 그냥 한시적인 영광을 누리는 소리에 그냥 끌려다니게 하지 않고요. 이 주파수가 사이클이 달라. 신자들은. 신, 신자들은 하늘의 사이클을 딱 맞춰두고 있어요. 정상한 사람이라면. 그게, 칼빈,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그런 글을 읽었는데, 칼빈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었는데, 오직 성경이거든요. 절대자이신 주님의 지혜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 그, 듣는, 그, 듣는 귀가 글로 열려 있어요. 그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규정하고, 나의 사역을 제시한 것들을, 내가 누려가야 될 것들을, 구, 저기, 제시한 것에 대해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 인격과 사역이 거기 안에서만 존재의가 있다. 그거죠. 그게 사람됨의 본분을 취할 수 있고, 세 사람의 모습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다 날려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늘 소리는 자기 행복을 채우고, 자기 미래를 세우는 소리나 듣고 에?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그래도 누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행복도 추구하고 자기 꿈도 실현을 해야지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 자기는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새 사람은 진짜 본상의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려고 마음을 모두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여기 이 사람들이 그그 그 하나됨을 주력한 게 그거예요. 개교의 부흥 발전에만 힘쓰지 아니하고 교회 간에도 균등적인 의의를 발휘하여 그리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일에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게 평 내가 많으면 평균케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지혜를 나눠주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나눠 명예가 높고 모두 권세가 있으면 그걸로 권세 없는 자들을 커버하고 가 균등적인 의의예요. 주님이 하늘의 그게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고요. 하늘의 의거든요 그리토께서 주시는 칭의라는 게 그런 거지 그냥 뭐 자기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그딱 받아 먹겠다고 하는 칭의. 그거는 무법주의 반법주의자들 또 일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그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 못 믿으니까 좀 해보다 안 되면 꼭 이렇게 꼭 해야 돼 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다 는 그러면 꼭 이제 말은 개혁주의지만 속은 반법주의예요 무법주의 <웃음> 균등적인 의를 의 발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나 나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하는 사실을 이 삶으로 보인 거예요. 그의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들여간 거죠. 어제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 어려운 환란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기근이나 흉년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적인 성격은 오히려 통일성 있게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97년도 현실이에요. 97년도. 그러나 원칙적인,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내용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차서 있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기 수준이 있지만, 내가 그 수준 안에서 서로 차서 있는 적용. 이거 근본적인 걸 누리려고 했어야 했다는 거죠. <웃음> 그러기에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웃음> 옛날에 뭐, 유대, 안디옥교회가 유대 그 교회와 하나가 됐다. 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늘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 항상 주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죠 영혼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 속에 있으면 현재처럼 성경의 사건을 현재처럼 받아야 되고 현재처럼 누려야 돼요 서로 그걸 서로 동료를 해야죠 목사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거 다못볼것 같은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반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그때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지난 주에 본 바와 같이 문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고 고넬료 사건 등을 기억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일들에 대한 인준과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굳게 성장하여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또 불러다가 함께 그 무리를 가르쳐서 그 지역에서 비록 처음에는 실용하는 의미로 그런 소리가 나왔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아무튼 그렇게 불리워졌던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벽이 없이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를 이루게 되어 이제 독립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획시기적인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때가 되는 거니다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이르른 선지자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저들이 왜 그곳으로 갔겠는가 그것은 아마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 선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가? 누가는 그뭐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면 그 그의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 보통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을 의미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때이 선지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 <웃음>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분을 해주시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도 이 선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2장 16절, 오순절 사건 때 요엘 선지자,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 그래서 거기서도 선지자라는 말을 썼어요. 또 8장에도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8장 3절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잘 풀어서 가르치거나 장례를 예언하는 자를 가르쳐서 이제 선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또 13장 1절에도 나오고 15장에도 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신약교회 직분들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때가 <웃음> 어, 그러,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시적인 예언의 일들이 아직 다 그 이루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 <웃음> 은사를 따라 활동하는 자들을 가리켜 그 과도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는 선자라 어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선지자라고 해도요. 이따가도 뭐다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구약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선지자로서 일을 한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기 이성에서 끌리는 대로, 자기 감정에서 끌리는 대로 예언을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만 기초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그 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할 때도 신명기적인 내용을 보고,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기근을 선포했잖아요. 가뭄을 선포했다고. 그게 이제 신비하게 그냥 음성을 들어가지고, 아, 이제 이, 이 지역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온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그게 그게 절대적인 말씀이고 그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자기 이성이나 자기 뭐꽤 자기 세상의 법칙 이런 거를 의지하지 않아. 참 선지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신약에는 더 게시가 확대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다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또 아직 완성된 시기는 아니니까 그 이제 특별한 그런 그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런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내용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오리슨 고린도 전서 12장 28절로 29절에서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은사자들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잠깐 보죠. 12장 28절로 29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직 신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존재했어요. 지금 뭐 이제 1세반 사건이 주한 30년 그 그때 30년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일이 있었고 바울의 이제 사월의 회심도 이제 30년대 중반 정도 되고, 지금 아직 1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이제 40년대 중반이니까, 아직 이제 사도 뭐 이렇게 직분, 선지자 뭐 이런 교사 이런 직분이 혼재되어 있을 게 정해지진 않아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쯤이면 벌써 50년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에베, 에베소서 3장 4장에도 보면 이 독특한 직분들에 대해 거론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4장 11절을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신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 하셨으니. 그리고 또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웃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뭐 60년대 이제 초반에, AD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거잖아요. 오, 옥중에서 쓴 것이, 옥중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더 정리가 됐을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합당한 과도기적인 직분으로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누가가 여기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언약의 수호자이자 계승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예표적인 직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직 안에서 어그 직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 안에서 사송. 저기 성취된 것이고 이제는 선지적 기능을 가진 너희들 다왕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표현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더 이제 한참 그 뒤에 있는 일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약의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에게로 다 모아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송도들이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인데, 한시적으로 이런 선지자 같은 직분이 있었다. 사도도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교회 정치에서는 교사, 목사와 교, 우리가 뭐, 이제 교회 유일하게 남은 한존직으로, 나머지는 임시직입니다. 그 교회 정치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음. 이런 직분은 이제 후에 계시가 완성된 뒤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계시가 완성된 뒤에는 또다시 뭐 손지자가 필요가 없죠. 예? 사, 사도가 또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뭐 사도라고 하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그 어, 완전성. 그 성, 성경의 그 무오성, 무류성, 완전성 성경의 그 명료성, 성경의 그그 그 완전성을 못 믿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지금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 성경 게시가 필요 없죠. 직접 직통게시를 받으면 되니까. 산에 가서 다 기도하면서 다 각자 어, 그 기, 기도하면서 뭐 음성을, 뭘, 게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성경이,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성경이니까 그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온, 예루살렘, 그렇게 온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모임인지 전체 모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임 중에서 일어나서 성, 성신님의 감동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신님의 감동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감동돼서 어,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단순히 신비하게 무슨 뭐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개인의 뭐, 뭐 생각을 하면서 무슨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가이사랴에 왔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을 운명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바울이 이렇게 묶여, 묶일 것에 대해서 이게 아가보가 그 흉내를 내가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걸 보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바울은 그걸 뛰어넘는 더먼먼 먼 차원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예언을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뭐 행복과 아니 미래 이건 무슨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그 진전과 확장과 완성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자기 미래 꿈이나 뭐 노년에 뭐 어떻게 편안히 살까 이런 생각하지 을 않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백세 시대인데, 앞으로 몇년더 살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하루에 얼마씩 쓰면, 뭐, 뭐, 뭐,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뭐, 이래, 이래가지고 미래 준비하잖아요. 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를 알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할 때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도 조금 돈 깨가지고 가나 이 코로나 위기에 그요만한 애들도 고올리게들도 용돈 모아가지고. 그, 몇, 몇십만원 모아가지고, 그냥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런 걸 깨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 쓰라고 내놔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그, 그, 얼마나 그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신자가 말이지, 신자가. 아이, 그래도, 뒤지머니 차고 있어야지. 뒤지머니 차야지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될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믿는 사람인지,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돈을. 이게 과연 내가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들으면 첫 사람 하와가 그 넘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그런 거 정작 들을 거는 다 뒤로 날려버리고, 자기 미래에만, 에? 자기 안위, 행복, 에? 쾌락, 그 번영, 그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 다,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일을 하게 다할수 있게 하셨는데, 그걸 못 하는 거요 다. 자기, 그, 그 절대적인 일들을 못 해. 상대적인 것에 갇혀와. 아무튼 그 바울은 그렇게, 아가보가 나중에 예언할 때에도 그렇게 갔어요. 아무튼 아가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후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순교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그 이제 아가 보가 바울을 그 염려한 것은 죽을까봐 염려한 건 아니고요 미리 예언해 준 것도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제 짧은 안목이지만 거기에 충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무시한 게 아니고요 존중하고 간 거예요. 근데 궁극 큰 그림을 보고 간 거죠. 항상. 큰 그림을. 큰 소리를 듣고 간 거지. 예. 이미 있는, 이미 있는 계시의 토대 위에서 큰 소리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거짓선자와 참선자의 특징을 비교해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아까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명기 13장 말씀하고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짓선자들은 어떻고 참선자들은 어떻다. 항상 거짓선자들은 현실에, 현실에,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현실에 매이게 근데 하나님의 참선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요. 이성적인 소리, 현실의 소리, 상황의 소리를 안 듣고 그 진짜 하나님이 목표하신 소리에만 관심이 그걸 부르고 그걸로 주님과 소통하고 그걸로 전하는 거죠. <웃음> 자기의 의식이 뚜렷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그냥 비몽사몽 간에 또 누가 와서 뭐 귀에다 무슨 소리를 하면 호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언처럼 보여주면 어, 그거 그건가 하고 다 받아들이고 덥석 받아버리고 내가 주는 거 받으면 다 영광이 되겠다 하면 덥석 받아버리고 예수님의 시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런 걸다 물리치셨잖아요. 그게 그그 그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손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영광에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자기 다 각자의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구속사 안에 종속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 가지고 낮추셨잖아요 그게 낮추 겸손이잖아. 그 일을 했고 또성 자기가 할 일을 성신의 할 일을 자기가 침범하지 않고 그그 그 안에서 가, 했어요. 그, 그 굴레 안에서 자신을 다 낮추고 비우고 그렇게 우리도 사실 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진짜 어떤 참 선지자로 선지적 기능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웃음> 언약의, 그 참선자들은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범죄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저들이 마땅히 돌이켜야 할 내용을 선포했어 이 언약, 이 언약의 국가는 하나님이 애초에 목표하신 국가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의와 거룩을 드러내고 참된 선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그, 이 삐, 삐꾸러질고 개인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면 단호히 나가서 신명기적인 그, 신명기 28장 말씀에 기준을 해서, 신명기적인 원칙에 의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기근을 선포하고, 가뭄을 선포하고, 칼, 전쟁을 선포하고, 다한 거예요. 연병을 선포하고. 칼, 기근, 그, 연병, 요게 3대 그,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기초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웃음> 참선자들. 언약의 저주를 선언한 거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 원약 백성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를 선언한. 아, 그래도 하나님 다 구원해 줄 거야. 그냥 대충 살아봐. 그러고, 열심히, 저, 우리한테 잘해. 이게 가짜들이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결코 안망해. 성전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우리의 역사를 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본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게 거짓선자들의 지 특징이에요. 항상 현실에, 현실에. 지금도 거짓 목사들은 항상 현실적인 축복, 형통, 이 얘기만 해.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리도를 위해서 집을 팔고, 예? 해보라고 그보세요 무슨 이교회가 뭐이단 아니야? 그러고 갈, 판이 저들은, 그, 아무튼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들도 사실, 하나, 언약의 그, 수호자들로서 그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했을 겁니다. <웃음> 아가보의 그 예언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또 이제 봅니다. 물론 구약의 선자들의 기능과 신약의 선자들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지만, 아까도 그 설명드렸어요. 선자적 안목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현재 아가보는 이상과 같은 안목으로 성신의 지시를 받아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엘리아도 그랬, 그랬잖아요. <웃음> 성신의 지시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대로 생각하면 구약계시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아가보는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시대를 분별하고 당시의 죄악들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징계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 징벌과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대비해야 할 것들을 게시받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들이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고 교회의 전진과 함께 그 일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이게 이제 교회의 그 직분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 나라 복의 기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예언도 했다. 그냥 뭐 그냥 어디 산에 가서 뭐 저기 불받아 가지고 어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길용 화복이나 점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에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자 그 권사들의 계보, 신비주의자들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뭐, 지금 이, 대한민국 그 강산에 있는 기도원들 가보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고. 그런 또 예언 받으려고 또 목사들도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 받고 두들겨 맞고 오고 기도하고 그래요. 예? 두들겨 패연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냐고. 패기도 해. 여자들이, 뭐, 뭐, 남자 목사들을 뭘 패기도 해. 뭐. 여자 권사들. 그럼 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잘하냐. 귀신같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귀신은 미래일은 몰라도 이미 있는 일은 알잖아요. 귀신들은. 미래일은 몰라요.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보고 그 사람 소가지를 보니까, 목에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혼내고 예언한다고 하고, 그럼면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이제 그 예언이 진짜이다. 당신도 한번 가서 예언 받아보라고. 그런 소리 해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고.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아가보의 예언은, 그, 그런 예언이 아교회 그, 진짜 이 교회가 유일한 복의 기관으로서 그, 서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하나님 이 상황 시대적 상황을 보면 진짜 이게 무슨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있고 예 전체의 이 세계가 헬레니즘의 세계가 모든 신화적인 세계 아니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 그 우상으로 여겨 버리는 그런 시대이고 그러니 이게 신명기적인 시각에서 볼때이 저주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하셔서 그걸 연장을 하시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또 직접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게시 받아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아가보의 예언은 그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네로까지 세습 왕조인데요. 오덴, 레로까지. <웃음> 원래 초대 로마 왕은 그 율리우스 그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황제라고 취임한 거는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때거든요. 그때부터 따지면 사대. 근데 지금 뭐. 그기그리우스부터 따지면 이제 다섯 번째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면 네 번째가 맞습니다. 응. 그주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했습니다. 네로가 이제 제외하기 전까지 재위한 거죠. 그는 2대 황제인 가이사 디베리오의 조카였습니다. 응. 그는 갈리굴라의 죽음 이후 얼떨결에 그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웃음> <웃음>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어떤 때에는 괴팍한 성격을 부리는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제위 4년에서 8년 사이에 이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세속 문학인 그 스웨토니우스의 역사 그 글라우디오 전기와 그리고 플라비우스 요세프스의 그 사기, 고대사 15권에서도 이 흉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으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후스에토니우스는 이 기근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글라우디오의 머리에 빵 조각이 날라 들어왔으며, 그는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전생에 걸쳐서 식량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임금이 덕이 없으면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거 백성들이 뭔 일이 있으면 이제 임금 탓하는 거죠. 그래서. <웃음> 그는 집권 후반기에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부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렇게 추방이 되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통치 중반기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천하가 큰충격이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더 어렵잖아요. 유대교의 세력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박해 중에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막연하니까 이 소문이 다 들리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중에 그들을 향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사람을 정하고 또 이제 보내는 내용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뭔가 그냥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저 사람한테 복음의 비신자로서 복음을 갖기 위해서 그뭐 좋은 것도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걸 나누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단순한 동정적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차원에서 일을 한 거예요. 성신의 인도라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에 부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 성신의 주, 부어주심을 받아서,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가. 이거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 거기에 이 사이클을 맞추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 개인의 미래, 행복, 이거에 관, 그 사이클이 맞춰있으면 맨날 듣고 있어도 그냥 귀모거리처럼 있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증거되고 있어도, 눈먼 장님처럼 있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어도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얼마나 그 복대, 그 천상의 일을, 이, 이, 이 낮은 땅에서 일을, 일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이 벙어리처럼 살아. 귀먹어리, 벙어리. 장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대낮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리토께서 대낮같이 밝혀주셨어요. 그이 세상 하나님의 경영을 그리고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신을 그게 역사적인 증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관이 주님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일을 안 하신다고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문명의 선자들에 의해 문명의 신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지만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교회 세워진 직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교회 그 그러니까 교회가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완전한 자립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도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누는 기관으로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이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그일 속에서 그리도의품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진짜 성신의 감동 가운데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게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그 일을 그런 시각이 있을 때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고요. 들을 소리가 들려지고 내가 행할 일이 보여진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